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가 오영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검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팁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색 가능성을 높이는 설명 작성법과 해시태그 사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전세계 가장 큰 검색엔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찾고 있습니다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 영상의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작성할 때 시청자들이 사용하는 검색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검색을 통해 내 영상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통해 시청자들은 내 동영상을 찾고 무엇을 보게 될지 알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키워드를 사용해 효과적으로 설명을 작성한다면 내 동영상이 검색 결과에 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네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히 키워드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문장을 통해 설명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설명 맨 앞부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구글 트렌드와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활용하셔서 인기 키워드와 그 동의어 키워드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네번째, 동영상과 관련 없는 키워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들은 설명의 처음 몇 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작성해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란에는 핵심 정보, 소셜 네트워크, 개인 웹사이트 등 링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첫 번째, 동영상마다 고유의 설명을 정석껏 작성해주세요. 두 번째, 글의 처음 몇 줄에는 검색이 용이한 키워드와 자연스러운 문장을 통해 내 동영상을 설명해 주세요. 세번째, 글의 나머지 부분에는 채널의 주제와 소셜 링크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다음은 해시태그입니다. 시청자들이 특정 해시태그를 검색할 때내 동영상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영상 설명란에 해시태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의 해시태그는 링크이며 사용자가 이 해시태그를 클릭하게 됐을 때 해시태그와 관련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해시태그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더 많은 동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첫번째,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시태그를 추가해주세요. 두번째,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해시태그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설명란에 해시태그로 가득 채우지 마세요. 네번째, 해시태그는 인기있는 컨텐츠와 함께 했을 때더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검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 작성법과 해시태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번째, 설명의 나머지 부분에는 채널의 주제, 소셜링크 등의 추가... 추가... 아... <웃음> 동영상 설명의 해시태그는 링크이며 사용자가 이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해시태그와 관련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사용자들은 해시태그와 관련된 해당 주제의... 아...